아하하하 죽기 싫으면 죽이세요 실눈 한번 뜨고 해보자 해서 와이프를 어, 시키고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아, 연습 충분했죠? 몸다 푸셨죠? 몸 푸시려고 하신 거죠? <웃음> 몸다 풀었다 끝까지 간다 여기까지. 역시 좀 이렇게 맞아야 몸이 어, 이렇게 풀리지 그래. 좀 열이 오르네 몸에 어, 어, 아 이제 마우스 쉬,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, 여러분 저 이제 탄트할게요응 극딜 극딜 어, 네 백클라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네뭐 플러스 제로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방심하셔서 이제 한손안 쓰고 막팀보도안 쓰시고 마우스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랬거든요 베테랑 트라일이다 이 음. 보니 오늘 양손을 써보자 어, 양손 써보자 여러분. 아 안돼도 어. 쓰시는 분 있을 수 있어 저안돼 <웃음> 쓰시는 분들도 실눈 한번 뜨고 해보자 해서 <웃음> 그 뒤로는 이제 한 번도 안 쓰러지고 다 끝났습니다 달려 달려 전부 좀 떨어지세요 아슬아슬 아슬... 떨어졌어 어떡해 제가 계속 이게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이건 저희 기도원 분들만의 약간 일종의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? <웃음> 좋은 아이템 나오게 해주세요 <웃음> 그, 그치 그런 염원이 <웃음> 담긴 어... 아하하하 여러분들 그동안 용군이 운영하는 안전한 파티만 하셨죠? 탱이 탱은 안하는 파티 처음일 거예요. 그냥 달리는 거예요. 좀 여러분들이 맞으면 아플만한 것만 저는 이렇게 한 번씩 타운트 할 거예요. 탱이 못하러 일일이 다 타운트 합니까. 그렇죠? 여러분들이 알아서 피하시고 죽기 싫으면 죽이세요. 죽이세요. 어디 탱한테 옹? 이것저것 다 바래요. 시하는 선량한 오크를 제가 오크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. 어, 파도매님 오셨다 마이세이비어 <웃음> 힐러는 없죠 어, 호기님도 오셨어 두분 잠깐만 두분 뭐야 왜두분 같이 와두분 무슨 사이예요 어? 파도매님은 씻고 오시고 호기미님은 양치하고 오시고 내발로 어떻게 달려 <웃음> 너무 철랑철랑 달리는데 어 내발로 달린다 이게 워크여가지고 심지어 스피드도 빨라서 지금 어. 만났으니 일단 때밀 인사 아 이거 엘보 인사 이것도 좋지 엘보 달련시키기위해서 <웃음> 다, 수행... <웃음> 다 수행하고 계죠 업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어떻게든 더 즐기기 위한 어떤 저희 길드는 평소에 만나면 인사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때밀래가 있고요 특별히 친근함을 표현할 때엘보으로 인사를 하는데요 이때 조금이라도 눈살을 찌푸리거나 찡그리거나 아픔을 티내서는 안 됩니다 잠깐만 <웃음> 다 옷이 잠깐만 수련복이야 이분은 신부가 이거 신랑을 찾으러 와야 돼. 여기까지 왔다. 결혼을 허락해줘. 몸부이 들었어.